전에는 그 담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놀이 기구가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 블럭이 튀어나와가지고 친구가 넘어졌었어요. 약간 공원 자체가 좀 어두운 게 있었고요. 도선 어린이 공원이 처음에 갔을 때. 그 어린이공원 면적에 비해서 놀이시설물이 있는 면적이 굉장히 작았어요. 크고 오래된 수목 안에서 작지만 작은 숲에서 노는 것처럼 아이들이 느껴질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그네를 그렸는데 그네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네를 타고 그리고 술래잡기를 하고 싶어요. 미끄럼틀이야 나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 이쁘고 좋아요. 서 67호 보선 어린이 공원 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곳은 이곳을 사용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심에 콕에 있는 이 커뮤니티가 다 같이 어른과 아이 다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또 상당히 또 기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드림 그 결정체가 우리 어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인터를 지키고 더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 터개사7호터 어린이공원 장을 축하하는 진행하습니다터니다 놀이 기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신나게 놀수 있고 색깔도 너무 알록달록하고 아이들이 지금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저도 설레요. 아이들과 같이 와서 어떻게 놀 것인지 그리고 저쪽 담장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고요. 그간에 있었던 분들한테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 이 절로 나오네요. 코오롱과 서울시랑 성동구에서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랑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작은 의견 하나 하나 다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산 어린이 공원이 민간 협력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놀이 공간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새롭게 조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도선 어린이 공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주신 지역 주민과 어린이 친구들, 운영 협의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